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은 제가 매트 리뷰를 찍을 때 항상 사용했던 이 휴대용 에어 펌프입니다. 캠핑할 때 무조건 갖고 다니시는 매트들이 있죠. 이런 매트들, 이런 매트들을 갖고 다니실 때 바람을 넣으실 때, 뭐 자충 매트 같은 경우는 뭐 밸브를 열어 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뭐 공기가 주입도 되잖아요. 배브를 열어놓는다고 해도 공기가 완벽하게 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를 또 추가적으로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입으로 공기를 더 추가로 주입을 하면 은 갑자기 머리가 핑돌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어펌프를 갖고 나왔는데 이 에어펌프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엄청 많은 에어펌프가 있어요. 뭐 고가의 에어펌프부터 아주 그냥 몇천원에 저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캠핑학교의 에어펌프 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를 하게 되면 은 이렇게 작은 박스형태로 배달이 들어옵니다 그럼 열어볼게요 먼저 본체가 있는데 어,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은 크기가 어느정도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어... 설명서는 다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굳이 설명서 안 보더라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딱 본체만 봐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호환용 노즐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다들 아시는 작은 거 이거는 뭐. 요거는 아이들 튜브나 그런 데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에어매트 류에 사용하는 노즐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큰게 있는데 어 요거는 어디다 사용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이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못본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뭐 재질은 좀 엉성하긴 한데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그냥 이런 박스에 갖고 다녔을 텐데 요거라도 있으니까 제품 수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에어펌프의 어, 스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압력은 4 k 스칼입니다 충전식 에어펌프로서는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네이처 에이크 10cm에도, 어, 처음부터 이걸로 공기를 주입을 하면은 약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주입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3만원대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440g. 음,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충전지는 4000mAh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번 완충을 하고 나면은 어, 캠핑 10번 정도는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LED가 달려있는데, 어, 이거를 후레쉬 용도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부족합니다. 대신에 이제 어두울 때 매트에 바람을 주입할 때이 매트 공기구멍을 찾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이즈는 어, 높이가 약 1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넓은 쪽으로 지름이 약 8cm 정도 됩니다.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 어, 부담없이 딱 좋은 사이즈예요. 무게도 전혀 부담감이 없고요. 그럼 제가 이걸 고른 이유와 그 다음에 사용 후기 장단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천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는데 이게 C타입으로 충전이라는 겁니다. 제가 에어펌프를 살려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충전식 에어펌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5핀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5핀짜리 충전 케이블을 또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충전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C타입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하시는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하는 매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밸브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했던 저가형 황동 밸브를 사용하는 자충 매트들도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2 서밋과 같이 이런 이중캡으로 되어 있는 밸브를 사용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제품은 이렇게 스윙 밸브 형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에어박스사에서 사용하는 밸브는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 밸브들에 따라서 이런 노즐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저같이 이런 밸브들이 다 틀린 매트들을 갖고 있을 경우에 이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펌프가 있는데 만약에 매트를 바꿨을 경우에 이 노즐이 맞지 않는다면 은또 구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노즐이 모두 이게 사용이 가능한지 제가 바람을 넣고 바람을 빼고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황동 밸브로 된 매트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제가 직접 테스트를 못해 봤는데 제조사에서 바람을 넣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황동 밸브도 바람을 넣고 바람을 빼는 게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동 밸브를 뺀 나머지 밸브들을 제가 한번 체크를 좀해 볼게요. 먼저 C2서밋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트위스트 체크 밸브 이중 밸브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바람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빵빵하게 다 들어갔죠. 그럼 반대로 바람을 한번 빼볼게요. 이 전원 스위치가 있는 부분은 바람을 넣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원 스위치 반대 방향으로 여기다 연결을 해야 바람이 빠지는 곳입니다. 자, 바람을 완전히 뺐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빼게 되면 간편하게 접을 수 있죠. 다음에 이스윙베이브 같은 경우는 바람을 넣을 때나 뺄때나 이 구멍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넣을 수 있으면 빼는 것도 가능하고 빼는 게 가능하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바람이 차 있으니까 빼는 걸 해볼게요.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스윙 베브에서도 어, 바람을 넣을 때, 뺄때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 매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노즐에다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두 가지를 테스트했고 그 다음에 제조사에서 한 가지 테스트 한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실 거예요. 그거 다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박스나 에어요에서 사용 중인 밸브가 또 따로 있는데 저는 에어요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에어 매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런 어, 노즐을 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거를 바람을 넣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끼면 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밸브 타입은 총네가지 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로 네가지 밸브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트 같은 경우는 신제품들이 계속 나오면서 밸브도 계속 바뀌거든요 그렇다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 에어펌프까지 같이 바꾸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호환성이 좋은 에어펌프 구매를 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총평을 짧게 하면은 우선 압력이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는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압력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압력이 세면은 공기를 집어넣거나 공기를 뺄때 그만큼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두 번째하고 세 번째 때문에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C타입 충전. 굉장히 편리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즐의 호환성입니다. 가격이 3만원 후반대이긴 한데 싸다면 쌀 수도 있고 비싸다면 비싸다고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 정답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런 제품이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은 요즘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안전한 캠핑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